셋. 자, 여러분 화면 켜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여 <웃음> 좀만 더 옆으로 와라. 어 핑크 핑크하네.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이크 위치 좀 조정하고. 어 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제 친구, <웃음> 제 동네 <웃음> 동네 친구 진짜 현식이를 <웃음> 현식이란 친구 데려왔습니다. 현식아, 어서 와라. 인사 한번 해주네. 아, 어, 안녕하세요. 마이크에 이거 좀 가까이 해야 돼. 안녕하세요. 자신감 있게 크게 말해 크게. 어? 안녕하세요. 너젠젠 아. 친구예요. 사실 평소엔 이런 게 아니, 이런 애가 아닌데 이게 오늘 좀 처음으로 방송하다 보니까 방송실에 좀 처음이다 보니까 약간 좀 긴장이 되시나 봐요. 약간 아, 게임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아. <웃음> 인사를 시키시고. 아, 기본적인 인사 네. 좀 해야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어쩔 수 없지. 아, 어. 네. 오늘 뭐 게임한지 알지? 마비노기. 어, 마비노기. 마비노기. 일단 그 뭐냐. 시청자분한테 마비노기를 아마 네가 좀 모른다 했었어. 그래서 네가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어, 마비노기 대해서 혹시? 그거 말해 줘야 돼, 뭐. 일단 마비노기는 해본 적은 한번 있어요. 해본적 한번 있다. 언제 네, 알 그때 제가 중학교 중학생 때. 중학생 때? 어, 한 10년도 더 됐죠. 15년 전에. 15년 전에? 네, 15년 전에. 아. 이제 친구들 따라가지고 어. 이제 뭐 사냥터를 갔는데 던전에 갔는데 어. 기억은 잘안 나요. 어. 던전에 갔는데 뭐 제가 죽어가지고 빚을 띄우고 있고, <웃음> 그래서 친구들이 너 죽었어 하면서 어. 이제 돌아와가지고 어. 살려서 어. 말 뒤에 태워가지고 이제 어. 같이 가니고 와, 아, 말 어. 나왔다 그 느낌이다. 네가 말 나왔다 말 나왔다고 하는 시기랑 딱그 10년 전 갬성 그런 느낌이야. 15년 전에 짜잖아 음, 음, 하여튼 그랬죠. 아, 그럼 그때가 뭐 그냥 잠깐 해보고 뭐만 거네? 그때는 예. 왜 해보고 뭐왜더안 했어요, 내 뜻은? 그때 그 친구가 어저희들이 이용했더라고요. <웃음> 그 아시죠? 그 실명 걸어내면 되나? 어떻게 어떻게? 현모? 현모? 우리 그 부산 친구 같이 가에 어, 부산 같이 간 친구. 어, 부산 친구가 자기 아이템 앵벌이 하려고 친구들 어. 잔뜩 데려가가지고 <웃음> 노예처럼 부려. 그래서 친구 어. 따라서 어. 게임하면 안 돼. 이래서. 아, 네 어? 이런 거들 이제 어떤 사람은 비난하는 거니까 어. 이런 거는 이제. 아예 뭐 아예 어 친하니까 다 친하니까 아, 이렇게 친하니까요. 얘기하는 거라서 되게 다 친구예요 뭐지 여기도 원래 동네 치기는 이제 그 저쪽에 제가 딴데살때 동네 친구인데 어먼 데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오늘도 더운데 한번 마비노기 한번 시켜볼라 왔구요 한번 시청자 한번 인사 한번 해볼래? 닉네임 부르면서 말한거 지금 으 어, 저기 지금 보니까 인사를 이, 뭐 어떻게 해야 돼나 이피드라님 닉네임 닉네드라님 부른다고 아 이피드라님? 어 안녕하세요 친구 따라 게임 했는데 그 친구가 그만두는 신기한 현상이라고 또. 아. 어. 평소에 무슨 게임에 그러면? 저 피파 온라인. 피파 온라인. 네, 피파 요즘에 좀 약간 논란의 그어 호날도가 이렇게 했는데 바팔았어? 호날도는 있다 없어요. 아이 제 없어요. 네, <웃음> 네. 다 팔았어? 팔이 팔았어? 메시 파기 때문에. 메시 파기 때문에. 네, 어 애초부터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 애초 좋은 걸 골랐네요. 초부터 메시가 아니라. 네. <웃음> 어? 아그호날두가 아니라 메시 골란 잘해요. 어? 오 그리고 또이 현식이랑 저랑 그희는 피파 하지만 저희가 같이 하는 게임이 또 그거예요 스타크래프트 두 스타 두 그죠? 스타 두아 한창 많이 했었죠. 음 저번에도 집들이 때 처음 와가지고 스타 트 하고 왔어. 그때 지고만 가을좀 약간 슬아 <웃음> 못하겠어요 옛날 손이 아니야. 아참 이거 순순히 지가 오여신나요 바람 사태 뭐 벌써부터 지가 면 나오고 있어. 마비 겁나 어렵다. 마비는 게 이제 느낌이 어때요 지금 해보려고 하니까 어려울 어... 것 같아요? 일단 RPG가 음. 이제 막 어렵잖아요. 이제 어. 키우는데 보통 RPG를 하면 뭐 어떤 방향성으로 키워야 되는지도 정해야 되고 어허. 정보도 알아야 되고 하니까 이제 RPG를 하려 그러면 진입장벽이 아무래도 좀 있죠. 아 RPG 하려면 진입장벽 이 있다. 잘안 해요, 그래서 RPG를 어. 제가. 오늘은 진짜 뭐지 이 우리 게임 우리 그마비노 게임을 위해서도 진짜로 진짜 괜찮으니까 재미 없으면 재미 없다. 솔직하게 그냥 재미없. 만 게임이면 만 게임이면 돼 그냥. 알겠습니다. 진짜 그냥. 진짜 아무런 필터 없이 그냥, 아이 게임은 1년 이내로 망할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해야돼그냥 그냥 나가면 되나요? 그냥 하 <웃음> <웃음> 네. 아, <그냥> 아, 진행해지는데? <웃음> 나가면, 되나? 나가면 되나요? <웃음> 아, 그냥 어적절리 네. 말만 하고 나가면 또진행안 되니까 어 그냥 딱 진짜 넌 어차피 아예 그냥 제 3자잖아 그냥 예. 마비노기 뭐 전혀 관련이 없고 하니까 관련도 없고 어. 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편하게, 너의 그 진짜, 니가 포장 없이 하는 말이 네. 여기 있는 이 사람들한테 굉장히 뼈가 되고 살이 돼 진짜 아, 이분들은 어. 다 이제 유저분들 어, 다 유저분들 다 그리고 그, 그 고인물들. 우리 고인물들 그렇지 벌써 고인물이라고 음. 또 <웃음> 음. 그리고 실제로 우리 내 방송부 방이나 마비노이 방송을 이제 그 마비노이 디렉터 그분도 보시고 막그 개발진들 다 보고 있거든 아. 그래서 너의 그 말이 되게 중요해 왜냐면 몇 명이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 몇명 보고 있지 지금 여기가 어 버드는 유비라고 하고 있고 어 지금 여기가 어 벌써 늘었네. 1 3여 6명, 19명 보있다 지금 이제. 그래서, 19명? 어 저기서 이 20년 늙을 때 또. 어? 자 그래서 이제 할 건데 그러니까 계속 말하지만 네가 하는 모든 말이 굉장히 중요해. 그냥 진짜 시원하게 말하란 말이야. 아, 이거는 솔직히 캐릭터 키우는데 이런 거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쓸모 없어요. 이거 고쳐야 숨겠어. 이렇게 하면은 개발진분들 따 이제 보고 딱 캐치할 거야 이제. 근데 이 분들 되게 이제 마비노에 대해 애착도 강하시고 이런 분들인데 제가 험담을 했다가 어. 괜히 또너안볼 거잖아. 어서. <웃음> <서비야>. 아, <아무라야. 웃음> 아니 그게 아니라 어. 좀아 싫어하실까 봐. 아, 싫어하실까 봐. 네. 아, 아니야. 물론 또 장난을 한 거지만 이게 또 진짜 말하면 되게 좋아해도. 아, 그래요. 어, 좋아해도 이게 또 어? 마비노에의 참고로 이제 15스 게임이니까. 하 아, 이렇게 원래 한 5분 정도 더 얘기하다가 이제 게임 이제 하러 가거든 이제. 그래서 아, PC방 이, 가는 건가? 아, 아니. 그 여기서 해야 돼. 아, 우리 그러니까? 여기서 말해야 돼. 아. <웃음> <웃음> 여기서 누가 할 자리 줘. 아, 네가 딱한 오늘 그냥 네 하는 걸다 보는 거야, 그냥. 아, 내가 그냥 처음부터 어, <웃음> 어, 그렇지, 그렇지. 와. 네가 하면서 말하면 돼. 어. 막이 봐봐. 이 사람들도 이기 고인물들이 해 보니까 아시네 님, 마비의험담은 일상에서 괜찮다. 아. 뭐 이런 식을 하고 있지. 지금 봐봐. 어? <웃음> 잘 봐봐. 이 피드라는 저희 유저들이 마비의 뉴비가 들어오면 초, 초보가 들어오면 채팅으로 다른 게임 하라고 한다. 어? <웃음> 어? 어, 이렇게 한다. 설리야. 유비 입장에서 너의 그 초보 입장에서의 소감도 굉장히 중요하다. 아. 응? 뭐 이렇게 하고 있고 신사한 유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여기 응. 발을 들이면 안 된다고요. 이렇게. 어 <웃음> 저런 말은 좀 약간 무시해도. 살자 아, <웃음> 살짝, 살짝 무시해. 일단 해보긴 해봐야지 뭐. 예. 네. 아 기대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기대하고 한번 해보는 걸로. 오케이. 네. 그러면 일단은 얘기 좀 해봤으니까 어 <웃음> 일단 그 뭐였지 친구에게 좀만 더 제가 설명 좀 하고 바로 시작할게요. 일단은 저희가 중학교? 중학교부터? 아 고등학교부터? 뭐뭐 학교 동창. 초중고 다 같이 다녔잖아요. 초중고. 친구 <웃음> 초등학교. 아, 아 내가 네. 내가 근데 초등학교 때 아싸여서 잘 몰랐다. 하자. 우리가 뭐였지? 초중고했었는데 내가 거의 중학교 때부터 기억이 난다, 이 또. <웃음> 우정 파괴가 되네. <때문에 웃음> 이게 이게 이렇게 우정 파괴되네. 음, 네. 그런 사이입니다. 아, <웃음> 깔끔하게 그런 사이로 하자. 아, 아 그리고무엇보다도 제일 큰게 예, 현, 예, 현실이랑 같이 저희가 노가다도 같이 하고요, 저랑 그리고 그 호주, 하고. 그렇지, 호주 워킹홀리데이 같이 가가지고 같이 그먼 해외에서 같이 같이 룸메이트로 지냈어요 그때. 아마 어. 힘든 시기를 같이 보낸 진짜 어. 좋은 친구죠. 그죠, 그죠. 그때 진짜 엄청 그 고생한 서로가 이제 투잡, 쓰리잡 하면서. 그쵸. 돈을 정말 열 열나게 벌었던 그리고 너가 이제 노가다도 소개시켜줘가지고 어. 그돈갖고 <웃음> 이제 장보거든요 노가다 소개시켜줬다 하면서 약간 이상하잖아. 야, 야 알바 소개시켰다. 알바. 야, 노가다. 아, 노가다. 노가다 소개시켜줬다면서 이분들이 뭐라 하냐 나를. <웃음> <웃음> 어, 어이 저거 친구 막 힘든데 들어가느 어. 이렇게 할거 아니야 지금. 아, 그 덕분에 어. 갈수 있었어요. 아, 그 덕분에 갈수 있었다. 어. 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요. 감사함은이죠. 자 그럼 일단 한번 진짜 한번 진지하게 한번 플레이해 볼까요? 자 일단 일로 일단 자리 바꿔봐요, 보자 일단. 자, 앉아자자 아... 일단은요 그 우리 그 현식이랑 같이 마비노기를 할 건데 어, 아이디가 진짜 없어요. 아이디가 없어가지고 처음부터 할 건데 아이디 만들고부터 할 건데 너의 그 모든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중요해. 네가 하면서 그냥, 그렇지? 아 이거 켜야겠다. 하면서 아 어, 캐릭터 이거 만드는 거 어렵다. 뭐 쉽다 이런 거다 말해드니까. 다 말해. 잠깐만. 이거 조명이 지금 너무 어두워서 켜야겠다. 약간 눈 부실 수도 있다. 살짝. 와. 뭐 이러면 되겠지. 이쪽이 달라져. 아 아니 반대구나. 눈이 한, 너무 아픈데? 아 좀만 참아라 어. 이쪽에 빛이 좀 약간 약해가지고. 이거 해야겠다. 하다 보면 익숙하다 익스, 보면 익숙해지죠. 음. 응. 혹시 너무 눈 너무 눈 아프면 또 말하고 그렇다고 또. 알겠습니다. 아, 음, 오케이. 자, 그럼 일단 제가 한번 세팅을 좀 약간 해 볼게요. 자, 세팅을 좀 약간 해 보면서 어, 보자. 자. 어, 벌써 이제 뭐 20명 넘었다. 20명 넘었어, 이제. 어, 참 되게 많이 온다. 2 0명 넘었어. 아니, 아직 뭐좀더올 거야. 자, 볼까 한번 이제 <웃음> 디스플레이 캡처. 오케이. 자, 니네 일단 나 물어 보면 상태 이렇게 너는 난난 참고로 오늘 네가 플레이하는 거안 터치할 거야. 아직 그냥 뭐 그냥 뭐 니가 궁금한 거 물어볼 때마다 하긴 할 건데 내가 주로 이제 뭐 이거 어때 이거 어때 이렇게 물어보긴 할 거니까 그것만 좀 답해 주면 돼자 일단은 어 플레이 올까요 자 아이디부터 만들고 오케이 자 일단은 뭐 얘가 게임 화면이야 딱히 뭐 방어제 좀뭐지저 플레이하기 어렵다한거 같은데 뭐 혹시 좀 느껴지는 게니이 메인 화면에서는 약간 좀 느껴지는 거 <웃음> 너무 어, 센냐뭘 느껴야 될까? 아니야, <웃음> 그냥, 아니야, 아니야. 그냥 아이디를 일단 만들게 아이디 만들게 어. 오케이 만들기 친구분 얼마 받고 왔냐고요? 좀더양 꼬치 사줄 거예요 <웃음> 어, <웃음> 좀더양 꼬치로 퉁치기로 했어 패키트를 어. 사면 편하다 자 일단 아이디를 만들고 어 만들고 위에 게임 스타트 누르면 돼 어제 캐릭터 있었는데 어떤 거? 옛날에 캐릭터 있었는데 다 지워졌겠지? 15년 전인가 그거는 이 찾으면 있기인데 어. 해킹 당했을 가능성이 되게 크지? 그걸 해킹한다고? 어, 그걸 해킹하지. 야, 그 아이디를 해킹. 아 오히려 너, 네가 지금 그때 했던 것보다 더 돈이 많을 수 있어. 오 어, 그래? 어, 왜냐면 중국애들이 해킹해가지고 막돈 벌어놨거든. 아, 그럴 수 있어. 고맙네. <웃음> <웃음> 자, 이제 세팅 좀 할게 게임 좀. 이것도 사잭 세팅 좀 하겠습니다 게임 화면을. 음. 자 여러분들 오늘 저희 친구한테 좀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한데 뭐 장점 이런거 어렵게 생각... 어렵게 말하지마 여러분들 어렵게 말하지 말았지 얘 진짜 마비는게 1도 몰라 그러니까 어렵게 말하지마 쉽게 쉽게 자 이게 일단 은화면이고요자 어, 아, 스테은... 한번 가볼까? 자 플레이 볼까 하프 서버 출루할 수 있어. 일단 서버가 일단 있는데 한번 들어가 보자. 자, 음, 제가 요즘은... 좋아하는 서버 그냥 하면 되니까. 아, 아, 아, 아, 아, 아, 아무거나 해야 돼. 아무거나. 네. 오늘 한2 시간, 3 시간 플레이해 보니까, 오케이. 어, 자 노래 미안, 노래 틀어야겠다 이건. 내가 잠깐 잠깐 카메라, 핸드폰 좀 잠깐. 오케이, 자, 봐. 네. 자, 일단은 서버가 이렇게 4 개가 있어. 마빈은 는냥 아, 이게 서버 네 개. 울프 루트. 일단 네가 마음에 드는 거 말해봐. 말해보고 좀 보면서 멘트 좀 쳐봐 한 번. 궁금하니까. 울프 서버는 누구나 플레이할 수 있는 서버. 어허. 고른 연령대를 보이는 서버입니다. 뉴트는 어허 뉴트. 누구나 플레이할 수 있는 서버입니다. 어허 뉴트 누구. 고른 연령대를 보는 <웃음> 서버입니다. <웃음> 똑같고. 12세 이상이면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어허. 12세 미만의 유저는 죄송하지만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아 미안해 마이크 마이크 이쪽으로 하면서 해. 어. 학생분들이 이용하는 하고 있는 서버라는데? 학생분들. 네. 뭐 옛날에 그랬지. 18세 이상이면 플레이할 수 있다고 학생 어, 서버가. 이게 성인 서버. 딱히 상관 없어. 대학생 이상 분들. 어, 저, 저는 하프 서버로 하겠습니다. 하프 서버. 하프 서버. 어, 어, 잠깐만. 버드네. 아 미안해. 잠깐만. 어디야? 울프 서버가 늑대 서버라고. 야 가라. 어. 늑대 늑대 서버. <웃음> 아니 아니야. 저 어, 신경 쓰지 마. 아니 아니야. 네가 하고 싶은 거야. 하고 싶은 거야. 자 그래서 하프 서버로 왔다 가는데 여러분들 하프 서버입니다. 그, 친구요 그, 그, 이런 친구들이 이런 사람들 이 이제. 투딩들이 없, 초 초글링 분들이 없었으니까. 어, 그렇지. 예, 젠틀하시고. 오 어. 약간 하프 서버 이미지 이제 알겠죠? 이게 하프 서버 이미지다. 이게 처음 하는 마, 처음 하는 유저의 하프 서버 이미지란 말이야. 이게 잘해. 알았어? 아니 제가 옛날에 어. 메이플스토리 했는데 어 했는데 아이디를 이제 벌집을 내주지 했다고 해가지고 만들었어요 <웃음> 근데 어. 레벨 1때 어 저한테 이제 시작하자마자 깝친다고 하면서 <웃음> 아이디를 가지고 막 어. 욕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아니 하자마자? 어예 네. 욕을 하다고 진짜 네. 쩔었다 진짜 어. 자 일단 또 계속 플레이 해보세요 자 일단 아이디 만들어볼까요? 네, 갈게요 네자 아, 이름 이름은 좀 약간 이름이랑 커스터마이징 좀 약간 해보세요 음. 해보세요, 해보세요. 자, 닉네임 어. 센스를 봅시다 한 번. 이르면 여기서 로젠제님이 입지가 어느 정도인가요 마빈덕기에서아제 입지요? 예. 음. 네. 제 입지 뭐 그냥 뭐 이제 맞지. 어, 동네 그 맞지? 동네 맞지. 맞 동네 맞지. 어느 정도 이제 아시는 분들께 있는. 아이뭐 그거 뭐 그냥 뭐좀 있다 이런 정도만 뭐 하면. <웃음> 아 로젠제님의 후광 효과를 좀... 좀 누려보고 싶은데. <웃음> 아 근데 하프 서버는. 미안한데 다른 분이 계셔가지고, 아, 거기는 이제... <웃음> 거기는 이제... 좀 아니에요? 거기는 이제... 어 약간 좀 굉장히 높으신 분이 계셔가지고... 여기는 아 <웃음> <웃음> 좀... 어 일단 괜찮아... 해... 해드 해드... 해드 해드 해드 해드 해드 해드 해드 해드 해드 해드 아드 해드 해드 해드 해드 해드 해드 해드 해드 해드 해드 자 이게 종족이 세가지가 있어 보면 중에 인간, 엘프, 자이언트 여기 세가지가 있거든? 마음에 드는 거 고르면 돼 어, 자이언트? 어 자이언트 이거 좀 닫을 수 있나? 어 자이언트 키가 몇인가요 자이언트는? 어... 한 2m 넘다 할걸 아마 느낌이 남자, 여자다 바꾸고 고를 수 있고 어. 맞아 스킬도 특성도 좀 다르긴 해 각자 또아 이게 다 달라? 그렇지 그렇지 이지라고 하는 게 어. 이게 쉽다는 건가? 쉬, 쉬운 게 되게 컨트롤 안 해도 쌩은 때다. 뭐 이런 이런 개념인가? 어. 가족 예리한 질문인데 컨트롤을 안 해도 쌩 세... 그렇지 약간 대중적으로 할수 있는 캐릭터긴 한데 엘프랑 자이언트도 그것만의 맛이 있지. 근데 이런 지금만 큼은 그런 거 어차피 니가뭐 오늘 일단 맛보기로 할 거니까 니네 원하는 걸로 하면 될거 같으냐. <웃음> 귀 귀가 차이가 있군요. 엘프. 어, 엘프는 귀 차이가 있고 아무래도 자이언트가 제가 가장 또 이제 크게 차이 크지 아 저는 인간 하겠습니다 인간~~ 인간 역해? 인간 나이도 인간 고를 해. 수 있어 저기 보면은 나요? 네, 저더 나이가 있을 수 있나? 그건 이제 거의 17살부터 먹을 수 있어 이제 일주일마다 한, 하루, 한 살씩 아 그러면 늙어요? 스케이터가? 늙지 아 그래요? 근데 외형은 그렇게 늙지 않아 얘들 설정 자체가 한 20살 외모야 그냥 로전자님은 몇 살이십니까? 나 지금 한 나도 지금 한 17살, 16살 할걸 아. 또똘이 할걸 외모 자체가 안 늙어 이걸로 오케이네 okay. 뭐 다른건 못걸려나 다른거 뭐뭐 스타일이나 이런거 아, 여기서 음. 딱가는거지 스타일 그것도 어? 딱 나오죠 여기서 어 인간게 하는 낫다고 동네 마치 인간파이 으어 이거 어렸을수록 세베라 케이터 불러다가 그 2시간 하겠는데 아 그렇지 그러니까 약간 여기는 좀 약간 좀 간소하게 해는 좋을거야 나도 그래서 오래하고 싶긴 한데 그러다가 시간이 한참 걸릴 것 같아가지고 음. 간소하게 후다닥 랜덤도 있어 참고로 엘자 오. 어야 미안, a 야 y 채팅을 안켰네 h I'm 미안 t sure 안켰 I'm not 지 u r e 이 f I'm not s o s r o r e s 저 r e o s r 되 o r r e if 거 피서 있으면 이돈 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 근데 별로 멋이 없는데? 아 캐시 위형도야다 공짜래 야 무료래 무료. 하, 하고 싶은 거야 그냥.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어. 근데 별로 이쁘지 않다. <웃음> 아니야 좀 내려봐 좀 내려봐. 아, 아까 아까 금 머리 어디 있어? 그 단발 머리. 여러분 좀안 아, 예쁘대요. 알았죠? 이게, 이게 제일 이쁜데? 이게 제야딴 데도 한번 봐봐. 혹시 모르니까. 아 이거 괜찮으니까. 아하. 괜찮으니까. 어, 맨, 맨 아래도 있어. 저 킵해놓고 맨 아래도 막 있어 많은 게 이렇게. 근데 네가 안 예쁘면 안 예쁘다 해도 돼 진짜. 처음 만들 때는 무료다. 나중에 돈 내야 된다. 어. 자 여러 가지 머리들 있죠. 아니요 저는. <웃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먹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개 마비노기 개발진분들 이쁜 외형 많이 만들어 주세요 지금 어? 안 예쁘대자 친구가. <웃음> 예, 아그래 이렇게 아니요? 말해야 돼. 아니, 말해야 돼. <웃음> 이렇게 말해야 돼. 걱정 마. 아그 그런 아니야, 말을 하지 않았어요. 안 해, 안 해. 말해야 돼. 아, 이렇게 처음이 해야 돼. 처음이 제일 낫다. 아 처음이 제일 아, 낫다. 아, 아, 아, 알았어, 알았어. 말해야 돼. 이런 걸 말해야 돼. 자 눈도 많 다양해 고 네가 팍팍 까줘야 돼. 자 다양한 눈매가 있고 어, 귀여운 것도 있고 큰 눈도 있고 막 그러지. 어 강한 눈매. 이렇 어, 이정 이렇게 하고 다니면 누가 어, <웃음> 무시하지 않겠죠? 눈매가 아주 그냥 네, 눈 색깔도 바꿀 어, 수 있고 다 알고 있는 듯한 눈빛. 음. 저이 눈빛으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어 문신까지 어, 할수 있고 어, 저유저벅으로 던져해가진 것처럼 만들게. 이게 뭐 어른스러운 얼굴이랑 귀여운 얼굴이랑 이게 뭔 차이가? 약간 그 가름해지거나 턱이 약간 생기거나 그런 느낌이지 약간. 귀여운 얼굴은 이제 턱이 안 나온 거고 그치? 어른스러운 건 턱이 그렇지, 나온 거야. 그렇지그렇 약간 그런 느낌이지. 누가 그렇게 <웃음> 정한 거죠? <웃음> 잘 들었죠? 지금 개발 질문을 듣고 있는 거 알고 있다. 구분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구분이 별로 코노피 차이라 하는데. 어 어둠 밑에 점? 이게 뭐가 어른스러운 거지? <웃음> 이 이게, 이게 뭐죠? <웃음> 어, 그래. 아, 차이가별로 없 누가 어른인지 거. 맞춰보세요. <웃음> <웃음> 어, 차이가 별로 없다는 느낌, 느낌. 아, 눈밑에 점을 하겠습니다. 오케이 눈밑에 점. 자 다음 만들기. 아 입도 있구나. 입도 고를 거예요. 아 이거 어, 좀 부담스럽다. 뭐죠 이게? 이거 할머니 할머니 입 이런 거. <웃음> 귀여운 입. 이거 귀엽네요. 어, 어? 이런 느낌 인은데아이렇게 웃고 있는 거 이런 거. 저 약간 여기 시크하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케이 유쾌하다. 아시. 나 시크하고 좋네. 오케 만들기 누르세요. 만들기. 자 하프 서버고 이렇게 로젠제 누나로 만드는 거고요, 그죠? 아 별스 별스 그 중요한 내용 아니에요. 네. 자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접속을 하면은 어, 여기 네, 소리 좀있다 샤. 첫 마녀가 음악 을 중요하지. 어이 사람 봤어. 어 봤어. 자. 대단하신 분이잖아. 대단하신 분이다. 오, 좀 어떻게 들은거 있네 또. 자, 나오. 어! 요, 나오르트 또 맞췄어 또 이것도. 10, 15년 전 기억력이. 지금. 오, 그때도 이뻤나 보고만 할텐가 어? 아, 처음에 만나 나오라게 하는 거고. 보배운날 보네. 자. 이는 검은 드래츠. 첫 만남. 바다를 연상시키는 파란 눈동자를 빨려 들어갈 것 같아. 음. <웃음> 신기로운 아름다움 느껴진다. 뭐지 제 누나씨? <웃음> 어? 어? 나우 맞네요. 어 나우가 맞아. 어? 에린? 에린이 이제 그 지구 같은 네. 거야, 약간 아. 세계. 좀더 자세한 얘기를 듣네. 오케이. 어 이런 거 좋아, 이런 거뭐 해보고 네가 멘트 막 쳐대. 야, 얘기하자 면서 바로 또 끝내기야, 어떻게 <웃음> 아, 근데, 근데 다음 다음 버튼이 없었잖아 아니야, 여기 오른쪽이 떠있어 아, 진짜? 못 봤어요 다시 봐봐, 되나? 데, 되돌릴 되수 있어? 나도 모르겠는데, 해봐 뭐, 뭘 해봐? 어? 설마... 안 되겠는데? 가겠는데? <웃음> 가머리인데 <아니>, 보통 <웃음> 아니, 보통 그걸 여기 있었다고 이게? 어 있었어 오른쪽에 뭐 여기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애람들 <웃음> <여러분들> 보셨죠? <웃음> 마비노기 개발진 이거 중요합니다. 아래쪽에다 만들어서 아래쪽이다 오른쪽 있는 줄 몰랐대 지금. 어? 아니, 글씨는 다 여기다 써 있어가지고 여기는 포커스가 안 가는데. 어. 여기다 <웃음> 만들어놨네. <웃음> 이거는 개발진 잘못이다. 제 잘못이죠. 어, 아니야 네 잘못이 아니야. 이거는 마비노기 개발진 이렇게 해야 돼. 자기만 어? 있네요. 자 방탈 주시자. 초보 분기 중에서 피어시나 렌스밖에 없어. 그런 걸 지금 말해봤자 어떻게 알아? <웃음> 내가 <웃음> 자 퀘스트가 왔고요. 아, 어, 그렇지 오른쪽에 왼쪽에 퀘스트가 뜬 거고 퀘스트 정보를 확인해 보자. 죄송해요, 제가 이 게임을 잘 못.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그 너의 그 모든 행동이 다 중요해. 야 버드네 죽을래? 시작하자 마리노 테라라는게 어딨어 아니, 위치 확인을 했는데 어. 뭐뭘확인하는거에아 얘한테 말을 걸라는거구나 어, 편안해보이는 스커트를 입고 있는 작은 소녀 자그마한 얼굴이 생기면서 푸른 눈에서 보인다 왜왜왜 다 푸른 눈이서 보인다 아 푸른, 다 푸른 눈이어서 <웃음> 아, 네. 아 이거 얼굴이 어. 안보이네? Uh -huh. 얼마나 푸른지 볼까요? 로나, 이 마비노기의 어. 대표 간판 캐릭터야 약간. 자, 팬이야. 뭐야? 어. 한마디로 튜토리얼이라 보면 돼요. 어, 헬복친 여서요. 이거 제가 막다 읽어야 되나요? 막 말로? 아, 굳이 할 필요 없어. 네. 그럴 필요 없어. 그럴 필요 네. 전혀 어, 없어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어, 할게요. 어,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그냥 옆에서 보면서 딱 궁금한 거 물어볼 거니까 이제. 자. 퇴강지 연금술사라고 지금. 허어, 당신들이 사람이야? 어? 사탄이 진짜. 캐릭터 어때? 이뻐? 제 캐릭터요? 아니, 로나 말한 건데. 로나? 로나 어. 니 <웃음> 네 네. 캐릭터는 방금 봐 가지고. 이쁘죠? 이쁘죠. 어, 예쁘죠? 자. 이쁘게 그렸겠죠 그죠? 퀘스트 정보 확인. 어. 퀘스트 정보 확인. 하는 게 Q 누르면 퀘스트 그거 나오거든 이건가 설마? 아 그냥 말 걸라는 거 같다 보니까 너 걸었잖아 어 회사만 에서 유비 지원하 한다고? 큐키를 누르거나 패스창을 열어봐 열었어 어 잘한다 음. 대인다수 천천후 전두직가 연금출산 그런 거 하지마 그런 거 하지 말라고 C키를 누르면 정보가 나와 오 어, 일단 어떻게 따라할 수 있게 만들어놨네요 오 어, 좋아 좋아 시기하다나 옆에서 보니까 이렇게 저기저 캐릭터 생태창이야 생태창이야 지금 어, 여기서 이제 스탯을 올리는 거죠? 그아 스탯을 이 게임은 스탯을 올리는 게임이 아니야 아 어, 그래요? 이 게임은 스킬을 올리면 그거에 스탯을 주는 거야 그걸로 갖다 올리는 거야 아아 어... 그럼 편하네 으흠 메이플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막 스탯을 막 올려야 되잖아요. 어, 그렇지, 그렇지. 그런 맞아, 게 없는 그런 게 없는 거네. 어, 그렇지, 그렇지. 주사위 같은 안 걸려도 되고. 그렇지, 그렇지. 자, 인벤토리. 인벤토리. 어, 어, 어, 아, 아이겠죠, 아이. 아, 이었어. 저기 오른쪽에 인벤토뜬 거야. 아이고. 여행자가... QCMI. 이거 너무 복잡하니까 어째 찬찬히 알게 되는 거니까 괜찮아 또. 어 미안 제가 소리 좀만 키울게 미안 미안 미안. 잠끊었서 음. 미안데. 요즘 됐어. 야. 부엉이? 부엉이 어디 있지? 아니야 부엉이가 아니라 뭔가를 하래 지금. 아 옆에 이 친구는 저 현식이라고 제 동네 친구예요. 마빈이 전혀 모르는 친구라서 한번 시켜보고 있습니다. 왜 닭이 이렇게 많죠? 영화니까. 아 부엉이라 그랬는데. 잘 봐봐, 잘 봐봐. 아 다음 캐스트를 부엉이가 물어다 줄 거야? 아니야. 잘, 잘 봐봐, 잘 봐봐. 지금 캐스트를 완료하면 다음 캐스트를 부엉이가 물어. 다 그렇지. 지금 그게... 캐스트가 뭔데요? 아니 지금. 그 위에 첫 번째 줄 적은 봐봐. 저저저거 읽어봐. 다시 말해. 그래서 하나하나 잘읽어봐 그렇지 그렇지. 그래 <웃음> <웃음> <웃음> 그래 <그렇지. 웃음> <글을> 눌러야 돼. <웃음> <웃음> 어, 야첫 번째 귀찮은... 줄. <웃음> 글을 읽는 거 싫어해가지고. <웃음> 야, 어. 첫 번째 줄을 아예 <웃음> 어떻게 해? 아니. 아니 어, 글을 읽는 거 싫어해요. <웃음> <웃음> 첫 번째 줄 그냥 그냥 그냥 스킵해 버렸다. 어? 하면 알게 되시다. 어? 캐스트 완료된 건가요? 네, 이거 된 거예요. 오케이. 구멍이 어디 죠 자, 구멍에 와서 죽어 왔어요, 이제. 어디 어디 왔어요? 못 봤다. 바, 왔다 갔이어요 어허. 스트 야, 오늘 뷰토리를만 깨면 방송 끝나겠네. 느낌? 천천히 얘기해. 천천히 보 이것도 저게 컵. 판과 대화 대화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야? 에리는 처음이지? 주어진 캐스트 아이템 착용과 사용에 대해서 일찍 나는 로나 의디 데이스 그럼 판 아닌가요? 그니까 음. 왜 안돼 뭐야 어 아, 됐다 됐다 오케이 됐다 음. 나무 막대기를 주네요 이런거 중요하니까 내가 이런건 내가 말 안할게 왜냐면 네가 해봐야 돼 이거 나무 막대기를 빌면 되죠 이렇게. 어, 굿 굿. 들었어요. 자, 다시 발걸기. 생명력이 0이 되면 안 된다. 그렇지. 아비는 전투 게임이다보니까 에너지가 달면 굉장히 중요해 생명력을 깎아놓네? 그러면 포션을 먹으면 되는거잖아 그렇지 오케이 어 단촌이 어서와요 음. 아 진짜 처음 아는 친구야 로나한테? <웃음> 여기 보는 사람들 안걸리는가아약그렇습니아니아니 걱정 마, 아니야. 걱정 마. <웃음> 걱정 마. 어찌? 다 이해해. 아, 이거... 다 이해하고, 다다 알아. 그런 거다 알고 있어. 병원 병원 가실까 봐. 아니 아니야. 그래. 아니야 걱정, <웃음> 걱정 마, 걱정 마. 어? 괜찮아, 아... 괜찮아. 어, 여러분 괜찮죠? 어? 이게 초보 어떻게 하는지 봐야 돼 여러분들도. 그래야 안 다니까. 어? 마음이 야, 편안히 즐기고 소감 말해줍된다 아, 얼루와이너서 네. 세요아 패스트 급 궁금하겠어 그렇지! 오! 이제 진짜 좋해 이제 어 노구리가 있네요 이제 그지 야, 편하게 편하게 다 편하게 하라 자 지금 이제 다 편하게 하라 하자 지금 아 감사합니다 다들 젠틀하시네 아, 좋아 네가 이번에 나호가 보낸 녀석이야? 어 약간 좀 어. 까칠하네요그저인 싸움을 좀 할수 알아? 틴, 틴이 어 i o d i 주변, 에 m p l u 뭐가 있겠지 그래도? 아, 얘가 틴인가? <웃음> 어 o t Tinica. Oh, Tiago, as well. I'm going to go to 거 h 이 water. I'm going to a 인건가어 틴이다 오케이 전투를 이제 알려줄 e 야 기본 전투 한번 너구리를 이제 잡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일단 좀 쓸데없는 창은 다 지워버린 게 어떠냐 어 아. 여신의 구출하고 신의 무리칼리버서요 이에서 물 뜨게 실패하지 너구 다섯 마리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오그 말을 누가 줄였어 이 집는 뭐 키가 없나 이게? 어떤어 알트키 누르면좀 편하게 해. 컨트롤 키 누르면 좀 쌓을 수 있어 컨트롤 키새끼너 i 리는안 잡고 이제 큰 너구리만 잡는건가? 어 상관없는거 o n t 컨트롤 control control control control control control c o n t 쥐.. o l 있 o n t r o l control 걔도.. n t r o l c o 거 t r o l control c o n t r 얘네 네, 아이템을 안 주네. 걔 죽었고 자동전투 켜져 있는 이득. 자 여기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 아 아니 오케이. 오오조오 오, 오, 조정을 할줄 알아요? 말안 해줬는데 보통 카메라 이런 거 아닌가요? 알트키알트키 눌러봐요. 자고요. 그치. 대화 제트키를 눌러서 스케 창을 열으면 컴백 마스터리와 블런트 마스터리 스킬이 보이시거 저게 분이집. 바로 스킬을 올리는거야 정리 아. 너 커피 마실래? 커피? 어 커피 먹을래 비하게 하는데 얼마 드셨냐고요? 양꽃이라고 양꽃이 양꼬치, 무한리피야, 그렇지. 자동전도 꺼달라고. 사실 네가 좀 힘들게 하고 있어. A 눌러봐 A. A. 그럼 수동전투야지. 이거 왜안 돼? 그거 네가 지금 다른 스킬을 쓰고 있지 아 스킬을 취소하려면 ESC 누르고. 스킬 되고 있는 거야 이게? 어, 되고 있는 거야. ESC 누가 ESC. 그렇지. 이제 취소하고 이때 때립니다 이제. 그렇지, 굿. 약간 이게 문제예요. 처음 하는 사람이 이 진짜 마비노기 전투 시스템 진짜 어렵다니까. 어때? 해보니까 근데? 아, 내가 근데 왜 내가 E S C 를눌러야 되는 거야? 어,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다른 거야. 그러니까 E S C 왜냐면 이게 스킬이 발동 상태인 거야. 네가 싸울 때만 이제. 그 아. 발동 이렇게 막고 있는 상태에서 네가 때릴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취소를 하면 아, 돼. 그러니까 디펜스를 하면은 그냥 디펜스만 계속 하면 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아, 먼저. 알겠습니다. 방어 스킬하고서 공격해야 되는 거야. 그렇지. 디펜스 상태에서 못 때려요. 아. 이걸 클릭해야지. <웃음> <해야 된다. 웃음> 네. 왜? 수련해야지 세지지. 맞은데 이게 수련 없이 그러니까... 세일 수 있나? 어? 수련 없이 세일? 아니 있냐? 그건 맞는데 그러니까 저게 뭐냐면은 저거 뭐라 해야지 이거 <웃음> 그러니까 왜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스킬 그러니까 아 이거 이게 어렵구나 이게 이게 이렇게 실수할 수 있구나 이게 이게 뭐냐면은 아저 그러니까 실수라고 있는 거야? 아 실수랑이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저게 원래 마비노기의 스킬을 올릴 때. 자, 에셰트 눌봐 이게 스킬 올릴 때 스킬 수련치라는 게 있어. 네. 스킬 수련 100 누르면 그 어, 그 랭크업을 할수 있어. 그 어빌리티를 사용해가지고. 근데 내가 근데 어빌리티 되게 많아. 스킬 포인트가 많아. 근데 빨리 레벨을 하고 싶어. 그러면 그 수련치를 이 어빌리티 포인트로 사는 거야. 아, 사는 거? 대신에 좀 약간 어빌리티가 좀더 많이 쓰여, 쓰여지는 거지. 음. 이해했어, 혹시? 아니요. 그지 어렵지 <웃음> 그냥 저거 스킬 초보니까 아직은 랭크 낮을때 낮은. 낮을, 아 이게 사고리려 어. 스킬을 수련하지 말라? 그렇지 뭐 대충볼 느낌인데 아... 이거 초보때는 없애야겠다 이런거 이런거는 느낌이 보니까 그 추억담 끼기 이전까지는 스킬 스킬 수련하면 안되겠다 이거 아 그러면은 스킬 없이 계속 이러고 너구리 잡고 사는거예요 아니 아니 아니 그러니까 어, 네가 레벨을 봐 할때마다 키를 눌러봐 레벨을 봐 할때마다 저기 어빌리티 포인트지 레벨이 올랐어요 제가? 어네이야이야 어, 자, 어빌타 그 어빌트 포인트 저거. 어. 어디 있어? 이거 이거. 어, 어. 이게 스킬 포인트야. 어. 저거를 이거를 잘 써야겠네. 그렇지. 네가 저거를 수련해 가지고 어. 그 랭크업을 올릴 수 있다. 그럼 네가 그 스킬 포인트를 써 가지고 랭크업을 시키는 거야. 이게 컴벤 마스터리라는 스킬이 별로 안 좋은 건스킬이야 아니, 저거 일반 평타 스킬 필수적인 스킬 그럼 이걸 수련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어? 이걸 수련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어, 수련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걸 눌러서 수련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봐. 제가 강퇴하고. 이런식 나가! 됐다. 나가! 나가! 나어난나를 존중하지 않으면 필요 없나 <웃음> 그래서 스킬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오오 오, 오, 나가! 나가! 나가! 숫랭크 쓰게 패치해줘 친구님은 친구한테 어, 여러분 어. 채팅보게 보는걸 기대하면 안돼요 얘 방송 아예 안하는 친구예요 아니 야 괜찮아요 자, 미안해 소리좀 드게 소리. 여러분 당, 어차피 채팅에 내가 보고있어 친구의 권위로 마비를 시작했는데 친구를 젊고 아 오늘은 한번 맛보기만 시켜보는거니까 한번 어? 남아버린 야 이 방송도 안 하는데 방송하고 게임하면서 채팅 보라면 너무한 거 아니야? <웃음> 어? 아니야 이건 너무 신기지만 이게 장난을 하는. 이렇게 어, 장난. 너무 많아요. 어, 장난을 하는 거야 장난으로. 어, 임무 완수 누면데 있다. 임무 완수, 임무 완수. 뭐였지? Q q 였나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어, 어, 부엉이가 왔어, 왔어, 봤어. 어, 그치 왔지 저렇게 죽고하는 거야. 어, 이단 어, 아니야 서서세요 음. 생각보다 꽤 잘하는데. 윈드밀, 어? 이거 어디서 들어본 스킬인데? 윈드밀! n 윈 c r e e n Windmill. Oh, Windmill. 그렇지 d m i l l Oh, b a b i a r 만 Yes, I 아, 아, 뭐, 어 a n Banondros. I come out. I'm c o m i n 줬어? u 줬어 어우아 <웃음> 감사합니다 리액션 리액션 해줘야 g o u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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요. 자연 콩니만은 내가 단소어 이마했다. 그리고 방울자 어빌리티 써가지고 강제로 백을 만들게 도와주고 아, 모기 한마리거네요 시골쥐를 상대해야 된다. 오케이 시골쥐 어. 아까 잡았던 애들이죠. 그렇지, 그렇지. 늑대들. 어, 호르미 어서 와요. 리딩리링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아 여기 뭐 많이 떠. 근묵자흙 <웃음> 고급 단어 쓰고 있네. <웃음> <웃음> 누가 누가 흑이죠 글쎄, 보기이요리지않까위 있는 콤보를 완성시켜래 콤보. 뭐. 클릭. 음, 이 번. 그렇지. 지금 거이스이시라는스킬이야좀더이 아아 세게 때리는 거야 흑은 당 이거. 이거. 이이이 나가! <웃음> 나가! <웃음> 너무 도, 독재자 아니야 독재자? <웃음> <웃음> 독재자, <웃음> 아니, 아니, 독재자 아니니까 친구라서 친해서래 그래, 친해서도. 그래, 친해서 어, 아, 멜 때문에 어서요. 어, 잘한다고 우리 유리님이 너 잘한다고 지금. 아, 감사합니다. 어. 버드네님도 잘한다고 지금. 어허. 아, 이제 쥐다 잡아버릴게요. 오호. 오케이. 아, 네, 저희 집이에요. 많이 많이 잡은 거 같은데. 볼까 한번 스트 몇 말을 잡아야 되는 거야? 팀과 대화를 이제 어, 어쨌다. 팀이 어디 쩍 또? 추출해서 씨쳐서 그만둘까? 아니야 아니야 해보자. 어? 스매시로 강력한 한 방을 날리면 돼. 어 이게 가장 마비노의 가장 기초적인 전투 시스템이야. 스매시 평타 디펜스 아스매시를 때릴 때는 이제 맞고 이제 막을 때는 이게 뭐죠? 그 평타. 평타. 아, 아, 막고 있으면은 평타를 치는 게 낫다. 그러니까 뭐가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막고 있네 있으면 그러니까 디펜스가 일반 아, 평타를 이긴다는 거야. 그리고 스매시가 디펜스를 이긴다는 거야. 아, 아. 스매시가 어. 아, 아, 이기고 그렇죠. 반대로 이제, 말했어. 어, 반대로 말했구나. 반대로 <웃음> <했구나>. 아. <웃음> 어. 그쵸그쵸 로젠당 아, 하이킹. 아, 그 스매시 그러니까 방패막고 있으면 그냥 스매시로 부셔 버리면 되는 그렇지, 거네. 그렇지. 그렇지. 어, 이해했어. 음, 이해했어. 오케이. 오. 오케이. 알았어. 엄마가 잘 이해했어. 알았어요, 알았어요. 로제는 로젠님 말을 들어야 합니다. 부르는 거 아니야. 음, 그럼 스매시를하려는 사람한테는 평타로 때리고 그렇지, 그렇지. 오, 정확히 잘이해했습니다 음. 이거는. 어, 뭐 나오다 이해도가 높다고? 나가! <웃음> <웃음> 아 장난이에요. 어, 아이고 야 5천 원 들어왔다. 감사합니다. 친구 아. 마비온 입덕 거고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홀름이 고맙습니다. 어, 어, <웃음> 야 양꼬치 갑 양꼬치 갑옷 <웃음> <갑자기. 웃음> 방직하다 접는다는게 학계의 정설 어제 어디, 팀 어디갔지? 친구인 로제님이 양꼬치의 비밀을 협박당했다며 마우스를 흔들어달라고? 아참 힘들게 하네 <웃음> <웃음> 마우스를 흔들고 있어요 그 음, 퀘스트가 뭐인데? 이게 좀더 빨리 갈 수가 없나요? 대시 같은 거 없나요? 그 나중에 펫시라는게 있어 우리가 음, 그 캐시 돈 주고 사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 무료도 남아 펫은 참 무료도 주고 당했 음. <웃음> 가서 스매시를 사용해서 회색늑대를 어허 상대에게는 카운터나 일반공격이야 카운터를 못쓰고 알겠어 그럼 퀘스트 한번 확인해볼까? 퀘스트 한번 확인해보라는지 한번 자아 카운터 연습 1회 성공 완료된거는 좀 이렇게 안지워지나? 그거는 어쩔 수 없다 나중에 다 지워줄거야 나중에. 나중에 완료가 막 엄청 쌓였을거야 아니야 아냐 쌓였을 아냐 그, 이거 하나하나마다 새로 오는거야 고있 지금 아. 자스매시만 아는 늑대한테 가서 때리고 카운터 카운터 카운터가 어떻게 하는 거야? n 번. 번. 그렇지, o 면은 아, 그렇지. o 어... 잘했어. 야, 끝났대. 끝났어? 어. 한 번만 하면 안 돼? 한 번만 하 u n t e r counter counter counter 그 던전을 돌때한 명을 때렸어. 어. 근데 내 친구 화를 내더라고. 때렸으면은 처리를 해야지 어. 도망간다고. <웃음> 그래가지고 친구가 막 뒤처리를 막 해줬거든. 어, 그랬던 기억이 난다. 아 진짜? 어, 욕을 먹었어. 완전 옛날 완전 옛날 느낌적인 이거. 어 잘한다 잘한다. 야 되게 잘하고 진짜 잘하고 있었는데. 감사합니다. 힘하게 생활 1 5년기요 윈드밀을 배우는 거예요? 어, 이제 네가 그 알고 있는 음... 윈드밀 저거. 어, 어, 저거는 다른 스킬이 야닌데 발로 하는 거 아닌가? 자, 윈드밀 카운터 어택 쓰는 상대한테 가서 윈드밀로 공격해 보자. 윈드밀이 4번이네요. 제 카운터 고수 뱀, 뱀한테. 때리면은 이제 제가 윈드 잘 잘했어. 맞아, 자, 아, 어, 맞아. 어. 아, 잘스 끝난 거 같은데? 어, 왜 저도 보세요. 그러니까 <웃음> 너무 어... 빨리 해서 온거 어그 그렇지 <웃음> 약간 생략한 느낌이 약간 약간 아 한번 다시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그냥 뭐아 그냥 가도 이겼어 때리고 어 그래 자 윈드미 잘했어 잘했어 가겠습니다 유비에게 둔가둔가 윈드미의 체력 없어지는 시절 하프가 없다는 게이러저 슬프네 자 퀘스트 이제 뭐 다시 가라는 거 있지 제일 브레 예. 퀘스트 어 걷는 게 있고 뛰는 게 있을 거 아니야 이게 뛰는 거야 걷는 건 뭐야? 걷는 건 Shift 누르고 해봐 그래서 이게, 이게 걷는 거야 임베 아... 나무막대 왜안 내냐고? 야 나무막대 있었냐 그러어 나무막대 있었어 근데 안, 안 쓰네? 봐봐 E 눌러봐 네가안 쓰고 있었는데 아 그래? 어 <웃음> 무슨 도구를 쓰겠으니까 아, 맨손으로 하면 늑대 되지 늑대 따위는 맨손으로 잡아줘야죠 그래, 그래, 그래. 어? 하프 소멸 가능 응. 엘프를 추천하셔야 된다 아예 하고 싶은거 하게 하는거지 이제 자 풀어보겠다. 문제를 풀어봐, 풀어봐 한번 마스터 팀과 로젠제 누나가 싸고 우 있습니다 티니 로젠제 누나에 일반, 그렇지, 공격을, 일반 공격을, 공격을 하려고 하는데 하려고 있는데, 이때 로젠제 누나는 일반 공격을 하고 있어 그렇지 내가 너한테 일반 공을하려 그래. 디펜스를 해야지 해봐 디펜스 그렇지 오오 오케이 두번째 자 싸우고 있습니다 런제드 누나에게 틴이 스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스매시를 하면서 가고있어 어. 일반 공격 아니야? 그렇지! 어! 블루핀이 서요 일반 공격인는 카운터 카운터 테택을 사용하면 틴이 눈치를 보고있습니다 윈드밀 오호! 그렇지 그렇지! 어! 이해도가 빨라 아주 잘해 굿! <웃음> 아까 <웃음> 근데 보기 중에 문제가 이상한 것 같다 그거 한번 눌러보고 싶어 아 그랬어? ㅋ ㅋ 런 소소한 재미가 <웃음> 있지 약간 아 한번 눌러볼 것 같애 어, 야다 박수 쳐주고 있어 지금 오 굿! 아 감사합니다 어, 박수 박수 박수, 박수 하고 있고 어? 이모한서 눌러 부엉이 부엉이 어부엉이 왔자 그지또 캐스트를 주세요 왔다 세상 이제 튜토리얼 끝났나 보다 이제 근성이 있다고 나보고 <웃음> 마음에 준비됐어? 네팀한테 가면 되겠죠? 자 다운어택 아, 다운아 콤보 콤보야 이거 약간, 약간 좀 상위 개념 음. 자 기회 잘가 안녕 차있어 하고 다운어택을 배우러 가는건가요? 어 그것도 봐야겠는데 자 여기가 바로 네가 그..모든 대부분의 마비네 유저들이 거쳐가는 마음의 고향 마음이고요? 바로 그 티르코닉이라는 곳이야. 아, 경건히 지네요 그렇죠. 친구분은 루트 아니야. 얘는 하프로 왔어요. 지금 처음 왔네요, 마비동이. 진짜 처음 왔네요. 방탈출 성공. 자, 마을로 이제 와 볼까? 여과회사 경화 씨. 이상한 낚시를 하고 있어 지금. 어? 어. 어이런 것도 생긴 생생구나나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야이야심거뭐 이거 뭐이 들고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 이거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 장님하고 얘기하면 천재이막 많이 도와준 거지 이제. 이렇게. 이 사람이 팀장님이에요? 그렇지. 액션 배우기도 있어? 신기하네. 별이 생겼네. 일단 방어전가 두투를 깨봤는데 뭐 어때? 일단 느낌이? 깬 거예요? 다방 어택, 다운 어택을 배워야죠. 어, 배우기 해줬네 보니까. 있어. 알아서 보라는 거 같네, 느낌이. 어, <웃음> 아, 이상하다. 알아서 쓰는데. 해 보니까 얘다 느낌이 어떠냐 일단 여기까지 일단.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오안 아, 네. 어려워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어 내가 이상한 건 전투가 상대히난처음 어려웠거든요 확실 오케이 일단 해봐 그래서 안 어렵다고 했고 일단 던컨하고 대화해서 액션 배우기라고 근데 이게 이제 저렙 몬스터한테는 컨트롤이 그렇게 필요는 없지만 나중에 음. 이제 익숙해지고 이제 고급 몬스터를 잡으면은 그런 게 이제 미리 체득이 됐으니까 뭐 이렇게 할수 있겠죠 어 그럼 스매시도 쓰고 다할수 있지 야 어디가 아, 열로이로 아, 이거 는거구나이능이있으거다감사합이다이게마거이이나이에 어. <웃음> <웃음> 아니다 그이각이 보자 다들 좋으신 이들이네 사람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얘 이거 이거 이거 이야한반이이런이낌 이거 이거 이거 한반이 약간 이런느낌이야 이거 이거 이거 이 아예 모실 유빈 다른 요재라고? 내일 보자 대륙이동을 해보게나 대륙이동 아니 초보한테 이걸 알려준다고? 아니 저기요 아니 사용하기 말 끄고 해야할 것 같아 해봐 일단 말, 말 끄고 대화 대화 끝내기 그냥. 가자 우리가 울란? 여기 있는거지? 미디아? 뭐야 이거 뭐라고 써있는거야? 미디아. 아 초보한테 이걸 알려준다고요? 개발진분들 아니 왜요? 제가 뭘얘 이렇게 하다가 미화되면 어떻게 해요 얘 아니 뭐죠? 미아가될수 있나요? 아니 여기서 이걸 쓰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써요 여기서 수정구 아니 이거 어떻게 하라는거야 이거 수정구슬 피온이랑 어. 대여를 하면 되죠 오호 오랜만이다 피온. 어, 얼굴 한번 봐볼까요? 임무완테 놀랬다. 아 지금의 대령 말 거의 다른 들이 있다. 어. 그래요? 근데 이거 지금 보니까 스킬들이 티르콘에 유어데대 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어떻게 하지? 제가 한번 탐구해 보겠습니다. 아니 이거. 야, 이거, 이거, 이건좀 약간 안될거 같은데 이거, 처음부터 했다, 해, 시켜볼게요. 시켜볼게요. 보자. 해보자, 일단 시켜볼게요 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 들어오면 탈출 다고어이 이렇게 말걸 수도 있긴 해. 어? 뭐 정말 의미 없는 대화네요. <웃음> 궁금한 게 있냐고 뭐 물어보는데. 피온. 피온. 정말 의미가 없는데. 아, 이거 내가 다섯 단어부터 할 의미 그냥... 있는 대화가 여기 <웃음> 다섯 개 중에 하나 있지 않을까? 해봐 일단 뭐. 아르바이트. 그죠? 어. 이게 NPC만 상호 상호작용이 있는 게 있어 근데 이는 지금 없는 거야. 음, 아저 그냥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못 가. 못 간다고? 네 다시 해줄게. 이거는 내가 다시 돌, 돌, 다시 돌려 보여줄게 이거 그냥. 야 제가 이거. 왜요? 이거 다시 대륙 이동하면 되는 거 아니야? 해봐. 아 다행이다. 제가 이러면 왜요? 이러면 덤바트는 거갈 텐데. 오 다시 돌아왔어. 왜 뭐가 오 다행이다. 아니 계속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거 아니야? 아 그러니까 이게. 아 어, 이건 나도 좀 놀랬는데 초보라서 좀 다른 것 같아 원래 원래 저게 제한 조건이 있어 제가 하루에 20분마다 한번쓸수 있는, 아, 있는 거고 10분마다 한번쓸수 있는 거고 거의 그리고 니가 다시 돌아오면 딴 말로 가죠 근데 이게 아마 처음 니가 초보라서 이거는 그렇게 해놓것 같아 보니까 다행이다 이거는 어, 어 이거 계속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게 아니야? 어이안이 어, 어서와요 어. 울라드르 캐스탄에서도 수정을 안 주는 듯아 18분마다 가자 자 여기서 다시 해볼까? 덩컨한테 가야지 푸풀이 있으니까 스마트 컨 초보는 a 풀 없나? 따로 덩컨 친구분이 열 아, 그 n e 시간 지났어요, 지금? 야, 진짜 운 좋았다. 어우, 진짜 운 좋았다 그럼 지금 내 운이 어. 좋았어? 어 e 가 운이 좋았던 s n 야천 이하면 가능하다. 하긴 스마트 컨텐츠 상 없지. 아얘 초보자 생각해보니까 p h 노 n e Pupuri sneak a s m a r t p 아 이렇게 하면 가는구나 음. 여기다 찍으면 그치 약간 스타크래프트 그그 그 지정도 할수 있어 쉬프트 눌러가지고 우리가 캐스트가 뭐였지? 엔델리온 여기서 엔델리온 찾으면 되잖아 이거 그 물결표 바닥에 있는 물결표 찾아가면은 파밍 찾을 수 있을거야 카메라 돌려서 편하이가 엔델리온을 여기서 누르면 편할 것 같은데 매직에포마스의 비레인데 이거 에이리아 어떻게 올리냐고요 스킬 수연치를 올리면 올라가쥬? 거기 안 써있나요? 뭐 어떻게 공격하라 이런거? 전세테말하는거예요 아예 일단 그 시청자분 아요 박실권이 2,500원 고맙습니다. 땡큐! a n k you, I love you, I love you. 고맙습니다. 양꼬치값 거의 나왔다. 어. 지금 한 일단 1인분 본것 같아. 아, <웃음> 제, 제, 그러니까. 재밌게 산다 너. 어. <웃음> 일단 어니거 어, 네 일단 본것 같아. 이게 일단, 네 거. 돈이 막 들어오는 게막 보이는. 그래, 응, 그렇지. <웃음> <웃음> 스트리머 방에서 얼마 받았어? 돈이 이거. 들어오는 거를 이제 한 달에 한번 버거든 통장에. 어. 아, 그지. 어. 아, 근데 이거 실시간으로 돈이. 나도 <웃음> 저거 한 달에 한번 들어와. 그래? <웃음> 어, 오른쪽 산에 미니메에 봤어요 너는 누나씨 맞죠? WASD라고 마우스왕면전화합니 어, 그거만 알려줄게요 비슷한급 싸우라고 하는데 그거 알트키 눌러가지고 그 왼쪽에 위크, 보스 이런게 뜨는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름만 떠있으면 비슷한급이에요 달걀을 채집한다고? 음. 달걀을 아, 예. <웃음> 네가마비노기 가장 큰 지금 게임해보는거 이제. 바로 달걀 채집 달걀 아 <웃음> WASD로도 움직일수 있다는 해볼래? W A 아안 된다 이거 안돼안돼 하지 마아니 어, 이거 하지 마 이건 설정해야 돼 아니야 아니야 아, 이거 이거 신, 신경 쓰마 이거 음, 이게 막 창이 원래 이렇게 나오는 건가 안 나오게 할수 있나 이거 어할수 있어 내가 해볼까 해줄까 아니 오케이. 내가 할게 오케이 뭐 F를 키를 누르면 없어질 것 같은데 아니야 제가 잠깐 비 오나 아지 암탉 퇴집 어, 공격하면 안 되지. 어. 아, 암탉은 니가 <웃음> 야 이거 왜요? <웃음> 공격하기. 안 되지 당임마. 공격하기 어? 그래 왜? 어? 어? 어. 야, 암탉은 참고로 니가 맨 손으로 채집 해야 돼. 맨 손으로. 채집해보자. 너 지금 손에 나무막대 들고 있잖아. 해야 돼. 해든 아, 아, 디테일하다. 해든가 어. 두 번째 무기창을 바꾸면돼뭐 탭을 누르면 바꿔지나? 해봐. 아아니구나 W? 아난난 난... 이걸 빼 이렇게 빼야 돼. 빼야 어. 이거 이거 일 번, 2번 이렇게 바꿀 수가 없어? 아, 바, 있어. 근데 그 치, 키가 천장이지? 뭐야? 까만. 키가 어 이거다 이거. 1 옆에 있는 거 이거. 아 이거. 어. 암탉 때려. 보기 아, 십 그래. 암탉 중이 가능한가? <웃음> 아유 박씨 그 2,500원 고마워요. 야, 감사합니다. 야마비에 뼈를 무드려 한대. <웃음> <뭐라, 뭐라, 뭐라, 웃음> 뼈 무드려 <묻으라는> 나한데어제 <웃음> 아, 관이 여기 있는 거. 아, <웃음> 어... 제제 관이 마비 녹여 자 오케이 야 체지퍼 주워. 주웠어. 그렇지. 그렇지. 그럼 이제 된 거야. 오이 어, 가자. 또 죽고 있네. 니가 놀라났어, 이미. 하나면 되잖아. 자, 달걀해에서 니가 지금 마비노게 진짜 제일 큰 게임을 했어. 달걀항에 제일 큰 게임이라고. 아, 어, 지금 지게 제일 가능. 그, 진짜 마비노게 절반 이상이야, 저게. 아, 달걀 자지 <웃음> 아, 진짜? 그런 거. 저 자체가 아주 커. 어, 아, 그래. 이게 절반 이상이라고요? 그럼 <웃음> 그럼 <그런, 그런. 웃음> 아. 저게 마비노기힛그 히든 코드야, 완전. 어, 0 Z R X 6 오세요. 어? 손이었다해 복사 풍년이했다고요 오호 축복의 포션 아르바이트 에대하여서 대화를 받을 수 있어. 그래서 마비노기 음. 아르바이트란 시스템이 있어. 그래서 이걸 돈벌수 있고 음. 좋은 아이템을 막 얻을 수 있어 이렇게. 아 사실 제가 아르바이트는 호주 갔다 와서 하고 있는데. 아또 아르바이트. 아 약간 아르바이트하기 싫다. 음. 게임에서도 이렇게. 그렇죠. 저는 어. 좀 약간 못생긴 괴물을 막 죽이고 막 이런. 어 이런 맞아 전투 싶어서. 스타일이구만. 자, 임무 완수 일단 누르고 한번 전투 생활 앞에 이겼습니다. 아 오늘 더웠어요. 이층 거래층 더워가지고. 아예 음. 더웠냐고 물어봐서. 아더 진짜 더웠어. 던컨과 대화하기. 던컨. 어. 이게 뭐야 계속 뭐내 스탯이 오른 거야? 그렇지 그렇지. 레벨업 하 레벨업하거나 나이를 먹어줘야 스탯을 줘. 오른 걸. 지금 나이 먹었어 나? 아니, 아직 안 먹었지. 나 아직 안먹었습니다지나지금이안 레벨업한 거지나 네, 레벨이 지나 어, 벌써 나도 안 먹지. 나도 안 먹지. 나도 나는 레벨이 지금도안 먹지. 나도 또. <웃음> <24, 000? 웃음> 아, 거 <웃음> 갈 길이 멀다야 여기 3만도 있고 막 4만도 있어 여기. 아야. 어? 나 아직 초보야. 야. <웃음> 어? 야, <고이>, 보인물들. 초보. <웃음> 아. 초보야, 초보 아직. 이거. 아, 레벨이 2만 4이 있어요? 아, 있긴 있어요, 네. 니 몇이 만렙이야? 만렙? 만렙이 만렙이야. 2만 어, 1만. 아 물론 꽉찬건 없어 무제한이야 무제한 아 무제한이야? 지금 아. 제일 높은 사람이 아마 여러분 지금 마빈이 제일 눈에 높은 사람이 몇만이죠 지금? 궁금하네 4만? 아니 얼마 전에 봤을 때 6만이었는데 그것도 옛날 이거 참 지금 한 10만 넘었을 것 같은데 지금? 2만 4 0나 케인 자지인3 5만0천 1만 6 4만? 아니 4만보다 더 높지 않나? 편모는 몇이냐? 아 걔는 비교하면 안돼 걔는 그냥 찌끄레기야, 아, 찌끄레기야? 아, 걔는 아찌끄레기찌끄레기버려 아, 40만이라고? 누적 레벨이? 1위가 38만이라고? 뭐 찌끄르기셨네. <웃음>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로젠젠 후광 효과 <웃음> 얻, 얻으려고 제가 어, 로젠젠 누나 있는데 2만짜리 아 나도 찌끄르겠네. 아 아이디 <웃음> 이거 아 이게 잘못했다. 이거 인정한다. 어 이거는 데미지 말고 아. 아니야 저 아니야 저 데미지 아니라저 누적률 맞는 거 같아. 저거 보니까 그러니까. 누랩 38만 3천이라고? 실화인가? 38만 4천? 인벤토리 안에 팀의 마법사를 사용하여 재능 체험 가능 1 음. 그렇지 사용하기 그렇지 마비노기는 여러가지 스킬이 있는데 전까지 전까지 전까지 전까지 전전사이전게 있어 까지전할수 음. 있어 난 법사 해야지 어, 해봐 어. 아니 전사할래 해봐, 해봐. <웃음> 음. 전사가될수 있고 음유신으로 살아갈 수도 있다는데 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음유신도 공격을 싸우나? 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그... 모든 스킬다쓸수 있어 한 캐릭터가 음. 렌스 추천 마리온네아 바드가 끌리는데? 그야 하라는 거야 지금 하라는 거야 건들지 마요 건들지 마 하고 싶은 거해 하고 싶은 거 거져마 음유신 내려가면 그 있을 거야 음유신이 되고 싶어요 이거 체험이야 참고로 체험이거든요 그냥 맛보기 해보는 거야, 맞지? 정하는 건 아니였다, 롯 어? 전투, 마법사, 뭐 궁술, 여, 연금술 어? 연금술 하우젠 세탁기 방송이라니 어서와요 아니, 저는 정했어요 어. 전직을 하러 가는 거 아니야? 아니, 야 전직이 아니야, 이거는 그냥 맛보기야, 맛보기 그냥 맛만 봐라, 이런 느낌이야 맛안 볼래요 마, 안 본다고? 자유체험 모드? 스케일 안내 모드? 어, 이러면 생기는 건가? 어, 이러면 위에 스케일이 생겼네 그렇지! 아이스볼트라는 스킬이지 이게 어,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음? 아이스볼트는 참고로 5번까지 장전할 수 있어, 5발 장전? 어, 계속 또, 또 차지해봐 그렇지 5번까지 차지할 수 있어,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이러면 니가 연속으로 톡톡톡톡 이렇게 때릴 수 있는거에요 해봐 더 때려 더 때려 더 때려 그렇지 더 때려 그래서 그런식으로 때릴 수 있는거에요 아 그렇지 그렇지 꾹누르면자동차징아 응, 그런게 있지 음이 쉬하시면 쿵푸어스처럼 편하게 타면서 장군 쏘는거 아비의 기본 헌에 타라즈 키트까기 아 안돼 그건 안돼요 아직 그렇지 그거는 기본 마법이고 이제. 고급 마법도 쓸수 있어. 뭐야? Failious, 페일이 f 페일이 아, 저런 건 쉬웠을까? 네 하고 싶은 거야. 저런 건 쉬웠을까? 네 하고 싶은 거 위에 있는 거. 막 이게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중급 마법이 세개 있거든 지금. 상급 마법인데 네가 중급 마법이 있어, 지금. 어. F4 눌러봐. 아니 F4 눌러려면은 이거 안에서 들해야 되는 거냐? 아 그래서 좀쉬웠지마 이걸 공격해봐. 이거는 아이스 스티어라는 거야 이거. 아이스 마법길 중급 마법길 근데 이거 1번 1번 해야서 나중에 4번 해야되는거 아니야? 아 맞는데 저건 그냥 안해도 돼 그냥, 그냥 연습이야 연습 그냥 해보라는 거야 이거 어. 처음부터 다시 해보래 이그 F1 두번 눌러 두번 눌러 한번 누르고 다시 F1 누르고 한번더 그래서 누르고 아, 하, 한 다음에, 한, 그래서 차징한 다음에 계속 F1 없어질 때까지 계속 해야 되는구나 공격 두번 해봐 이제. 공격 두 번. 두 번. 두 번. 안 돼. <웃음> 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야 그냥 하지마. 위에, 하지 위에 건 하지마. 위에 건 신경쓰지마. 위에 건 그냥 신경쓰지 말고 너 그냥 스킬들 하고 싶은 걸 지금 해보는 거야 그냥. <웃음> 에이씨. 나 이거 마법사 안 해. <웃음> 마법만 <웃음> 쓰고. 바, 바꿔봐. 다또 들어 패겠어 그래 바꿔봐. 다른 걸로 다른 걸 바꿔봐. 다른 거더 있다. 격투술, 전, 연금술, 궁술 뭐 이런 거 있다. 아, 금내 여섯 시를 로드. 헬파스 여섯 시고요. 랑데 뭐서고요. 그만 주겠다 자. 자유 체험 모드. 그래, 맛보기 한번 보자. 자, 위에 또 스킬이 생겼지? 오칼 칼이야. 오칼 멋있어. 뭐 근데 마법은 뭐 전투는 방금 해봐 가지고 디펜스. 스매 스매시. 그렇지. 무슨 <웃음> 법사. 야 이게 이거 스메시가 이거다. <웃음> 왜왜 <웃음> <웃음> 왜. 왜? <웃음> 칼을 꽂고 발로 팍. 이게 스메시야? 약간, 약간 좀 약간 그렇지. 원래 저 저게 아니었는데 좀 바뀌었어요 요즘에. 윈드밀. F 6 눌러봐. 뭐야? 예를만 있는 거야? 적들을 약화시키는 거야. 7 이거 벨시라고. 이거 전사 스킬 쓰기 약간 어려운 느낌인데 이해한데 내가 말안 했으면 진짜 모르겠는데. 이거는? F5번 F5번은 다운된 적안 되면 쓸수 있는거에요 안, 다운이 안되네 아 다운, 다운이 어떻게 시죠 원래 다운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고정점이라서 안되게 해놨나 보니까 음. 그래서 다른걸 바꿔봐 그냥 무기마다 스매시 모습이 다 달라 이제 인천이 말이요 양손검도 맛보셔야 하는데 여, 연금술 그래 연금술 어때 느낌이? 연금술 좋지 금을 만들 수 있는거지 그럼 부자가될수 있어 몇 채널이지? 채널 몇 하프 거, 하프 서버 18채널이네 연금술 한번 해봐 뭐 그래 연금술 어떻게 하는거야? 그래, 스킬들 이제 F1234 트러블이여서세요여서세요 완성된 캐릭터 보여주기 좀있가뭐좀좀다가 아야 F1 그렇지 이게 워터캐논이라는 거야 그렇지 어 연금술인데 금을 그 공격을 하네? 어 공격 연금술이야 이거 날려버린 거고 이거는 눈멀게 하는 거 모래 뿌리는 거야 비겁하게 치사하네 <웃음> 치사네불 쏘는 거 그렇지 여기 있는 건다 기본 맛보기야 원래 훨씬 더 많아 근데 이게 왜 연금술이야? 연금술은 금을 만드는 그런 거 아니야? 제조하고? <웃음> 뭐 맞긴 한데 이게 왜 연금술이지? <웃음> 그렇다 하자 그렇다고 한다 <웃음> 그렇대 그냥 여러분 아이 그렇대요 자 다, 다음 거 해보자 나는 뭐 제조를 알려주는 건줄 알았어 그것도 있어야 돼 지금껏 전투야 전투 음... 맛보기요맛보기요얘 뭐야 저 격투술? 지금 연성연금이죠 포르니만대로가끔술 치사하다 그렇지 격투기가 좀 약간 이 싸우는 맛이 좀얇거야 그래도 확실히 걔 죽었어 어, 콤보가 되거든 콤보가 이거 거미를 쳐야겠다 이건 니네 치료하는거 <웃음> 나중에 놀러가도 되나요? 아 지금은 지금은 내고 나중에 제가 방가방 어, 오늘 친구한테 집중하라고 오늘은 어 아오야 어서와라 어서와 자 F2번을 꾹 누르고 있어봐 기모 오는거야 꾹 누르고 있어봐 기모 와서 한 방에 딱 F1 눌러 F1 눌러, F1 눌러. 그렇지 콤보 그 다음에 또 F1 또 눌러 콤보 딱 이렇게 가는거야 아... F2 F2 F2 그렇지 또 F2 또 F2 이거 뭐 그냥 막 누르면 되는거 아니요 아니 그거 아니고 f f F2 아, 다운이 안 되니까 안 되는구나 자, 이게 격투술이었어 니가 좋아하는 저기 음악도 있다 연금술만 켠다는 거 와. 길을 모아서? 어, 어주문이와서오세요 지금 돈의 페이지 안 들어가진다고요? 그래요? 아, 근데 돈에 들어오긴 했는데 자체 문제가 좀 있나보네요 질문 한 가지는 가능한가요, 제로님? 뭐, 간단한 거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인형술. 인형술. 인형술 인형술 인형술 약간 미미짱이라는싸움 미미짱 그렇지 미미짱 어? l i 그렇지 bimichine sound, bimichang. Bimichang. Oh! Hey, look, crochet. I. c h 가 d o n g o is a 가지고 g k a I don't do this. t h 게 y r e going to k i l 거 h 그 그렇죠. 요리 한 번도 안었는데이기 돕버스 킬만들기 해보자. 따라만 스킬 써 봐. F5번. F F5번으로 말고. F5. 아 F4번. 여기 딱 하고 오 뭐야? F6번 눌러 봐. 그렇지. F7번. 7번. 그럼 목이. F8번. F8, f 은꾹 누르고 있어 봐. 다 모아서 어, 어 왜안 가지? 왜안 가지? 어, 다시 한번. 모아서 모아서 모아서. 기다, 기다, 기다, 기다. 됐어. 아 번쩍할 때까랜스 어, 어 랜스는 F6을 눌러서 돌격을 해보자 돌격. 힘이 되게 세네요. <웃음> 이렇게 때리는 거고 F6을 눌러봐 F6 눌러서 멀리는 있 애한테 써요 멀리는 있 애한테. 그러면 돌격. 그렇지. 이건 카운터. 이건 카운터. 5버5버 그럼 다운어택을 다운시켰을 때요. 이거밖에 없네 그럼. 아더 있는데 지금 연습 모드라서 말해, 없어 별로. 바이커의 냄새가 난다. 다음은 또 뭐가 있지? 다음은 또 오른쪽에서 있또 그만하겠습니다 오케이 아니면 뭐니 네 스킬 그만 보, 보고 음 음음 신은 음유시, 어디 있는 거예요? 저기 왼쪽 에 있어 왼쪽 에 왼쪽에서 저기다 음악 제는 마비노기 진짜 그거 알지? 마비노기에서 진짜 연주 작곡이 가능해 아 진짜? 그래서 노래를 진짜 연주막 하고 싶은 거할수 있어 음. 그하뽀서버 18채널에서 그 연주할 수 있는 분들 좀 한번 와봐요 좀. 그 보여주기 한번 재밌는 거 재밌는 음악 가지고 좀 한번 와봐요 뭐야 이거 물이 막흐른다 아 저기 얼음을 흘렀네 얼음이 녹아서 자 자유체험 모드 자 연금 그 음악술사는 버프쪽이야 버프 버프 할수 있어 이거 공격 오. F3 눌러봐 이거는 공격력을 올려주는거 펌핑 해주는거고 버프가 있어 아왜 음악 왜 음악 음악 별로인거 같은데 왜 하프냐는 얘가 하프 시 하프 했어요 얘가 그리고 F4번 눌러봐 그거 끄고 어떻게 끄고? ESG? ESG 어. F4 F4번은 여기 방어랑 보호 증가하는 거고 음. 그리고 F5번 ESG 누르고 ESG. <웃음> 남들 싸울 때 연주하고 있는 거요 그렇지 아, 너무 좋네요 <웃음> 너무 좋아요 <웃음> 아, 아니야 자 F5번 끝나고 ESG 누르고 ESG F5 자장가도 있어요 이렇게. 재울 수 있어요 이렇게 재운 상태에서 저놈을 때리면 제가 더 아파 때리죠 지금 너는 못 때려 아 음악 끄고 때려봐 때리는거야 그냥 <웃음> 자는데 때려버려 그리고 네가 느리다 했잖아 음. F7 눌러봐 이제 스킬 ESC 눌러봐 ESC 이러면 빨라지는거야 이제 네가 이제 랭크 낮아서 그래 지금 참고로 아 그래? 좀더 빨라져? 어 빨르면 더 빨라져 음.. 9번은 뭔가요? F9번은 그냥 스킬 한번더쓸수 있게 하는거야 앵콜이라고 해서 어 아, 자비가 예. 없네 가, 되게 가, 가, 가만히 봐봐 가까이 카메라 가까이 봐봐그 자세히 보면은 악기를 던져 셀린다. 한 대, 두 대, 천 대를 맞는 악기를 던진다. 던지는 거야. 천재, 그걸 던지지 않을게. 어, 깐만한 번. 아 뉴비일 때 생각나네요 그죠 자 일단 스킬들이 딴게 더 있나? 닌자도 있고 슈터도 있는두개 남으면 돼 닌자가 있어요? 닌자랑 슈터 아, 닌자도 있어 어. 되게 많다 그지 엄청 많지 물론 이 모든 것들이 다한 번에 닿을 수 있어 한번 <웃음> 어우. 아 닌자 닌자가 됐어요 아야 왜? 야 오늘 양꼬치가 벌었어. 왜왜 왜? 왜 뭐야? 5만 원 들어왔대. 5만 원.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이거 나 저번에 스타리가 우승했던 그 상금이구나. 아이고 우승 상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아, 우승해서 상금 받았어? 어. 어 저번에 상관 안 돼. 오늘 들어아 주님 고맙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오. 오늘 일 친구 있어가지고 리액션을 좀 약간 조금만 어, 자제했습니다. 일단 어어 아, <웃음> 그렇지. <웃음> 나가 있어봐 내가. <웃음> 자 나가 있어봐. 아 감사 주인 좀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아 감사합니다. 어 세라 살아... 노래 작곡을 원하는 거다 넣을 수 있는 홈페이지도 있어. 만나가서 가세요아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 맛있는 거 사줄 거예요 양꼬치. 아 감사합니다. 자그 다음에 어네 어, 플라님 힘내세요. 스킬들 그렇지 하고 f 8을꾹 누르고 있어봐. 제 적군 가까이 가서 꾹 누르고 있어 꾹 누르고 있어. 버드 비와 소리야, 이게. 그렇지. 오. 이쁘지. 공격이 된 거야? 아, 범위 가야지. 범위 없어서. 어. F4번 눌러봐. 버드 비어. 뭐야? 와아 풀타임이 있어. 3 300초? 5분. 꺾은 근처. 아, 그다음에 슈터에 볼래 마지막으로 또? 슈터로 해 보자. 마지막 거. 아,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우. 뉴비를 가르치 젠젠 선생님. 자. 자 슈터가 좀 약간 사운나 맛이 있을 거야, 약간 살짝 여러 가지 F1, F12, 34 이렇게 있거든. F1은 리로드고 장전이고, F2는 그냥 때리는 거고, F3번. F3 눌러봐. 이건 스매시 같은 거야. <웃음> 총을 두고 있는데 발로 차야 돼. 왜 <웃음> 가까이서 때리는 거고. F5번. 총은 머리서 쏴야지. 그렇지. 어디까지 가지? 잘. 아직 거니까. 랭크 낮아가지고 네가 네가 멀어지는 거 서로. 이거는 아 예, 뭐라 너어라 이게 뭘다고? 어, 멀어 <웃음> <웃음> 야, 눈이 눈이 안 좋네. <웃음> 아, 할 말이 없네. 아니, 총을 들었으면은 요 정도는 싸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맞는데 그게 아, 1 7칼이에서 군데라지가 그래, 아직 좀 영점이 안 맞다. 영점이 아, 안맞 어, F7 누르자. <웃음> 이거 이거 너무 가까운데? 술 아까 이게 수리검 던지는 있잖아. 야 원래 권총인 권총 원래 좀 약간 그렇잖아 안 맞잖아 아 그렇지 권총은 저좀안 맞잖아 F U 장총 이런 건 없어 장총 음. 없어 멀리서 막 야비하게 쏘는 거. 차라리 활 쏴야 되거든 활이 더 활이 도 멀리 쏠 거야 어, 어. 어. 활이 도 멀리 서어아 <웃음> <웃음> 내가 할 말이 없네 아 이거 이렇게 하니까 할 말이 없네 야 야비하게 저기 멀리서 막 쏘고 그런 거그 활이야 이게 제 공수이자 궁수, 있잖아. 궁수. 음. 어머니 듀얼 걸 좋다고 하셨어. 다른 FPS 생각하시는 거면 일단 웬만한거다 해본 거 같다. 궁수안 해봤냐? 해봤냐? 해맞, 해봤냐? 공수? 궁수안 네, 궁수 해봤어. 궁수 여기 있어. 궁수저옆에 있어. 스킬도 한번 해보고 좀 호감 하나 말까? 아니 그 아니 왼쪽 되지 저 여자애 오른쪽 어그 어, 그 여자애 그렇지 마비노기 활에는 확률이라는 음. 게 있어 미안한데 확률 그래도 해보면 해보고자 일단. 자, 그냥 그냥 평타 부터 좀 해보자 자유 자유지향 그렇지 그렇지 그냥 때리는 것부터 멀리 있는 그렇지 그렇지 이 정도 멀리서 위에 퍼센테이지 올라가는 거 보이지 어. 그때 다 눌러 그렇지 그렇게 맞추는 거야 이거는 스매시 같은 거야 리볼버라고 그렇지 이거는 서포트차 약간 버프 증가하는 거고 뭐, 이거 좀 멀어 퍼센트가 안올르리지 이거 좀 멀어 이게 뭐라? 어 활이 좀 좋아야 되는데 활이 좀 꾸려서 근데 데미지가 별로 안 좋다 아주 초보라서 리가자 별로 안 좋은데 지금 이렇게 좋아? 네가 때린 것처럼 빠르게 때려봐 빠르게 때려봐 한번 빠르게 때려봐 이렇게 빗나갈 수 있어 이게. 아 정말 형편없는 실력이다 아 <웃음> 어, 이렇게 빗나갈 수 있어 이게 레골라스 처럼 이렇게 못하네. o u Lenka. Ah, Lenka. 아 o u are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했 t t l e bit of a little b i 잘했어.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아 l i t t l 지 24,000은 은거 아닌데, <웃음> 얼마나 보이셔야지. 24,000이 보이지 아... <웃음> 않았다. 지금. 자, 일단 스킬들은 다한거 해본 거 같아. 이제. 웬만한 다 해봤으니까. 자, 네. 정리하고 이제. 어, 자, 정리해 고 나가봐. 오른쪽 위에 e x c 눌러서. 자봅시다 이제 한번 나가봐. 오케이 다시 있었어. 티닝이 돌아가자. 티닝이 어디 있죠? 어디 스티 어디 스티닝 여기 있었냐? 아저있네저있네 뭐, 바닥표를 어, 원래 알려줬었는데, 왜안 나? I d 표가 안나오지? w I don't know. You're not going to be able t 돌아가 t u 가 there. You're not going to be able to get up there. I'm going to get up there. I'm going to get up t 거 있잖아. 토네이도 닌자 g 하는 건가? 닌자. 아, 닌자가 아, 약간 아이. 공격이 빠르고 좋은 것 같아. 아 닌자 음. 닌자가 좋은 것 같고 좀 제일 별로였던 스킬 별로였던 스킬? 어그그 그 궁수 궁수, 어, 궁수. <웃음> 혹시 나는 레골라스 레골라스를 어. 생각하고 막 어. 멀리서 막 야비하게 탁탁 치는 걸 어. 좋아했었는데 음, 그런 생각나. 게 없다. 어. 아 그리고 약간 그것도 실망했어. 어. 그 약간 소환해가지고 이제 꼭두각시 소환해가지고 미미장 막... 미미장 인형술 뭐 미, 미미장? 어 미미장 아아니 그 아니야 장난이야 기... 아니, 아니, 아니, 장난 아 장난? 장난? 장난? 장난? 장난? 장난? 장난? 어, 인형술 인형술 그래서 그건 좀 별로였어 인형술이랑 공수 별로였다? 어 그리고 그냥 저 어, 제일 마음에 드는 게그저 닌자 어 닌자 아그 외에 것들은 별로 또또로 랜스도 다른... 약간 별로였고 랜스도 별로였고 어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연금술 어땠어요 연금술 혹시? 연금술? 연금술은 좀 의아했어 의아했구나 어, 아. 내가... 연금술이 약간 뭐 이렇게 뭐 재련하고 뭐 만들고 어. 이런 것들 어떤 거 때리더라고. <이렇게>. 어. <웃음> 아 원래 근데 그 강철의 연금술사 알지? 어. 그래도 연금술사 때막 때리잖아. 어. 아 근데 잘 몰라. 그냥 강철 연금술사 잘 몰라. 아잘 몰라. 아 미안해. 응. 알았어. 자, 뭐 일단 스킬에 대해서 이 말해준 거 들었죠, 여러분들. 걸러야 될 스킬들. 좀 어렵거나 그런 거그러진 아, 않았어? 아 그러진 않았어. 어쉬웠어 약간 그래도 좀. 몰라, 내가 잘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 그래? <웃음> 어. 너의 느낌이 굉장히 중요해 지금. 아니야 뭘도 중요해 얘도 뭐야 또 나우가 불렀나봐요 또어 나우 누, 유비가 봐도 별로인 인형술사 지금 음. 말 걸어도 돼말 걸어봐요 얘는 왜 불렀지? 재능이 대비했다 어허 아이 친구는 그 오늘 맛보기로 하는 거라서 하프 서버예요 환생이 되어야 해 환생! 내가 방금 누적레벨 24000할수 있다 잖아응 음. 사실 만렙은 200까지 끝이야 응 음. 그래서 한번 환생해서 레벨 1로 만드는 거야 그 100번을 이상 한, 음. 환생한 거네니까? 그치 근데 환생할 때마다 돈, 든다, 돈 들지 않냐? 옛날에 그랬어 지금 무료야 아 지금 무료야 자 여기서 착용 장비 유지 눌러줄래? 왼쪽에 왼쪽에 착용장애 유지 체크 어 이러면 환생해도 괜찮거든 원래 환생하면 초보 옷으로 주거든 맨 처음에 근데 이제 괜찮아 이게 뭐야 폰충전하기는 그거는 이제 그걸 해가지고 네가좀더 이쁜 머리를 쓸수 있는 거야 머리 같은 거 그런 거 지금 할 필요 없어 내 돈이야 그리고 아니 네 돈이지 지금 살 필요 없어 아 캐시야? 어아 캐시야 내 마음을 거부했어 아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몰라서 그래 어? 뭐죠? 나오랑 캐릭터머리크기의 차이가 다시 다음 눌러 쭉 눌러 여기가 이것들이 재능이야 이게 뭐냐면은 내가 말했잖아 마비노기가 한 캐릭터가 모든 스킬 다쓸수 있거든. 음. 근데 그 스킬 올리 스킬을 좀더 편하게 해주기 위, 올리기를 좀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재능이란 걸 선택하면 해당 재능에 대해서 버프를 줘 혜택을 줘. 음. 좀더 빠르게 올릴 수 있게. 그래서 네가 원하는 걸 음. 누르면 돼서. 어. 네가 원하는 그 예, 전투 이런 게 있어. 유연이어서 오세요. 음. 생활 재능은 뭐죠? 여기는 이제 세, 생활 재능 같은 경우에 전투라 전투하는 애들이 아닌데 왜냐면은 음식통 <웃음> 있어. 허, 이걸 통해서 스탯이 올라가 체력이나 의지나 이런 게. 음세지지하하는야야그음식도 싸우는거야? 아니 음식은 버프야, 버거 b 음. 근데 너같은 초보한테 l l 생활 재능이나이런 e 보 e m o t i o n Chu chun g e 는 u i n e joys are not yet. Again, chun 데 o anger. Chain s l a 지금 지체인이인이 그 기초 체력이 있어 있어야 든거든 네가 지금 초보라서 기초 체력이 없어. e 음. I'm 체인 나중에 해야 될것 같아 요 음, 그래요? 음. 제일 무난한 전투라든가 격투스위치 났죠 이 스킬들을 다쓸수 있는거야 안나오네 스킬 표시 뭐 안나오네 이거 하면 은뭐 이렇게 보여주고 그런가 없나? 그, 그러게 그 나도 좀 놀랬다 있었으면 좋겠지 이, 뭐가 뭔지 아, 모르잖아 그렇지뭐좀 설명한테 나왔으면 좋겠지 스매시 이거는 좀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일단 알았으면 좋겠다는데 그게 없네요. GS 6섯이고요 초반에 구매하기 누르면 되나요 이거? 어 어. 자무리야 전투격투수 닌자 쪽 전사가 무난하다. 이렇게 하면 한한 거야 지금 이제. 와. 이게 지금 나오는 거야 이건 넘어갈게. 이게 스킵 헤드. 이거는 뭐냐면 스토리야 스토리. 스토리. 게임 어, 스토리. 스토리야. 그래? 게임 스토리. 이거는 아, 최근 게임 스토리라서 아. 너랑 상관이 없어. 어 이게 지금 나오네 이게 이게 나오네 너얘 볼라면은 엄청 고시한데 왜? 그러니까 재들 좀 약간 좀 지금 볼라면 좀좀 오래 걸려 가지고 지금 이런 게 나오네 오래 걸린다고 초보가 볼게 아니야 확실한 게 일단 스킵해 ESC 눌러서 스킵해 그냥 진짜 스킵해 돼 궁금한데 그럼 봐도 돼 그냥. 어. 봐봐 한번 어제 봐도 스폰 안 돼요. 젠제 친구 맛 빼기로 하는 거 맞죠? 느낌상 본격적인데 본격적이야. <웃음> 해볼 생각 있어? 어? 젠지도 못 잡았어. 나 잡았어요. 응. 노가다 해야죠. 되 칼을 만들어준 거군. 지금 뭐 의미 없겠지만 한번 그래도 맛이라도 봐 짧게 나오니까 제뭐보다 이게 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렇지 이유가 있지. 생각보다 고인물이었던 거. 자식 자식이 있나 보네. 이거 그냥 다 나오는구나 이거. 얘가 제일 못된 악마 같은 건가요? 세계관에서? 어... 그거는 따로 말을 원래 안 해야 되지만, 굳이 좀 말해주자면은 일단은 지금 당장은... 네, 일단 지금 당장은... 친구분 하는 거 보면서 요리 녹가다 주니... 악마가 분명하고... <웃음소리가> 웃음 소리가 악마야? 커피 마시면서 커피 가 있으니까. o p y 있어? 있지 않아요. y copy copy copy c o 데 자, c 정 p y copy 이 o p y copy copy copy copy copy copy copy copy copy copy 다 o p y c o p 이거 o p y copy 저렇게 y copy copy copy c o 어, 연주 되게 열심히 하시네. 그렇지. 연주하고 저기 어, 놀수 있어. 아니 이게 혼을 담았네 연주에 그렇지. <웃음> 이렇게 뮤트로 갖다 연주도 하고 춤도 추고. 아, 표정이 아권이네. 어, 그렇지. 그가리인 거아니 김디이 어서 와요. 다른 것도 좀 연주 시켜 보라고요, 마마. 채팅할 수 있어, 네가. 다른 음원도 들을 수도 막 이렇게. 아, 진짜 시청자긴 한데. 아, 브라보. <웃음> 어, 이러면 좋아해. 자, 그 다음 패스트가 뭐지 이제? 가이드가 여러개 있네 환생과 재능, 오케이 너 이제 초보 전사라는 재능이 떴어 저 전사인가요? 응, 음, 일단 전, 전사 재능 어, s 2 묘소와요 6장에 K3 카드를 주겠네 어허 영웅 재능, 어 좋다 이런거 이런 거 알까? 모르죠. <웃음> 그러니까 <모르잖아. 웃음> 가이드가 아, 이거, 이런 이거, 알거 모르죠 그 이거, 이거, 이이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이벤트라서넌 튜토리얼 이만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이요이 이거, 이이 이거, 이거, 저거이이이 오쩔어어 뭐 아니 체인을 왜쥐 지금 얘한테 <웃음> 아니? 아니 체인을 얘한테 왜줘 얘한테 지금 어, 어 상관없다 던컨과 대화 어? 이분이 뭐야? 어? 아, 아시는 아 분이야? 아니 그냥 시청자야 아 시, 지금 보고 계시는 어, 거야? 어네 하는 거 보고 신기해서 와본 거야 지금 아어나 어, 음. 주신 거야 이거? 어이기 봐봐 뭔데 이거 빨간색 지금 네 손이 들고 있는 거 이거다. 체인이요? 폭스, 레이븐 발라줬네, 어, 이거 체인이에요? 폭스레이븐 발라줬네 이거 엄청 거. 좋은 좋은 무기 아니야? 옛날엔 좋았는데 지금은 우리도 이거 막 비싼거 주신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어. 제 마음이요 아유 감사합니다 어허 심쿵했네요 심풍, 심쿵했어 만돌레스 달려가서 이것저것 줬을텐데 라고 하고 있고 자 캐슬 때캐스더 해볼까 한번? 켈로나 만들어주나고나 나한테나 좀만들어줘 나한테 어? 켈로나가 <웃음> 뭐예요아 좋은 아이템이야 그냥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건 안 돼, 이건. 이건 버려도 돼아 아니, 체인을 얘한테 왜 죽여줘 얘한테 이거 왜? 있으면 좋지 좋아 마을 주민들 퀘스트 확인해보자 한번 Q 음. 눌러서 입에 이베... 아 아니야 일반. 일반 눌러봐 여기 이제 퀘스트가 이제 여러가지 있잖아 넘마트 작가점에 길터 야 큰일났어 왜왜 야 의자가 으스러졌다 야아 <웃음> <한석아>. 현서가 <웃음> <나> 운동해 <웃음> 아니 운동해. 이게 부러져? 운동해 <웃음> <웃음> 아니, 이거 이거 싸구려 아, 의자 맞나 이것도 아, <웃음> 아 운동 해라 현서가 하의자못 버티네 <웃음> <웃음> 아 휘어점으로서 어쩐지이사라드가아아아좀할수 아, 있을 것 같아 괜찮아 괜찮아 어? 현서가 운동해 <웃음> 아참 이거 아니야 버틸 수 있어 버틸 수 있어 아여아 가이드 어디야 덤바튼 접화점 그렇지 발... 아 이게 왜 나와? 아니야 이게 아니라 이거 좀 애매하네 너 지금 무슨 퀘스트부터 해야할지 모르겠지 저는 그냥 제일 위에 있는 거 하고 있는데요 그럼 그렇게 해야 되겠 편한 거해 덤바튼, 덤바튼 가라 버튼 가... 제일 위에 있게 아 이런 발... 거좀 정리해 줬으면 좋겠다 순서 같은 거웃음녀 어서 오세요 사르이마 <웃음> 저는 순서대로 하고 싶어요 차근차근 오케이 그래서 발털를 찾아가겠습니다 덤바튼 가겠다고 다른 아 이거 이거 정리해줬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야 이거 너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음. 찾으면 다 있지 야 조용히 해 참선 수행 조용히 하세요 천원 주고 <웃음> 아 조용히 쉿어천원원 감사해요 일단 기네이 어서 오시고요 던바튼 잡파정 어 잡파정 잡파점을 아, 찾았습니다 오케이 자, 탐험이 어서 오시고 의자가 아니야 의자가 싸구려라 그래 이게 아 이게 뭐냐 <웃음> 아니아괜 아니, 괜찮아, 괜찮아. 앉을 수 있어. 앉을 수 있어, 앉을 수 있어. <웃음> <웃음> 나보고 느리구나 닝겐 그런 거 하시던데. 아, 저 엘프라 사야 들어가래. <웃음> 그래. 아, 우유 배달원이시니까 빠르신 거지. 어. 손님용 의자 뿌셨어. 근데 큰일 났네. 의자 상인 사겠다. 어, 뭐야 왜, 왜 말콤이 있어. 말콤 아니야? 발토인데. 오? 아, 그냥 알려줄게. 퀘스 눌러서, Q 눌러서 보다 강한 모습을 이거 먼저 위주로 하자. 그냥 내가 알려줄게 이걸. 티르커 어. 파워스와 대화, 대장간. 근데 나 잡화점 왔는데 왜 얘가 없어? 뭐가? 아 이거는 덤바튼 여기는 티르코네일이야 아... 다른 아. 말이거 내가 가져도 되나? 아이고 게이든이 어서... <웃음> 미안해요 <웃음> 참선수 아니 이름 바꾸고 안 바꾸고 문제가 아니라 어 의자... 쉿 조용히 해 그런 거 알려주면 안돼어 <웃음> 뭐죠? 음 <웃음> 아니야 선호논 들어왔어 감사합니다 자. <웃음> 방콜 퍼거스한테 가라는데. 아, 의자가 좀 근데 싸구려해 그거 어쩐지 이상 이사더라. 우편으로 소매 넣었다고 이거 지도를 어. 좀더 크게 볼수 없나? 어할수 있지. 그렇게 할수도 있고. 아, 되네. 여기 지도 위에 커서 올려 봐. 거기 마우스 마이너스 올려 봐. 그럼 볼수 있어요. 아. 그치? 대장간으로 가라 그랬지. 어. 자, 그러면 친구한테 친추 걸거나 거래 걸지 말아 주세요. 얘 아무것도 모르니까 해봤자 의미가 없어. 그래 그 혼자 상처받지 마. 아 진짜. 아아 어, 제가 이거 시야가 좁아 가지고 그, 이게 봐. 리터시아냐 아니야. 리터시아냐. 어, 이건 몰라. <웃음> 이거는 지금 너 하나 지금 다하라는 거야, 지금. 어? 자, 퀘스트. 퍼거스 찾아오자, 한번. 아이고, 김대사 처음만 왔습니다. 친구가 찾아주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아닙니다. 한번 맛보기 하는 거니까 이것도. 어? 하계망치 퍼거스. 어, 잠미안데 영상 전좀틀어 있다. 4주년, 또 이제 뭐 후원 주셨는데 무슨 영상이주또 뭔데 년렇게막 2주년, 2주년, 2주년, 2주년, 2주년, 2주년, 2주년, 2주년, 2주 어? 2주년, <웃음> 2주년,